무법자 물소들. 이런 물소. 물선 하얀거든. 한 번만 더 했어요. 어떤 말이 하얀 거 물소. 보이시나요? 그냥 길에서 돌아댕겨요 물소들. <웃음> 쳐다보지마. 눈 깔어. 눈 깔아라이. 눈 깔아라 했다. 눈 피치가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저기 이제 물소 주인들인가 봐. 아 여기 봐. 이게 왜 물소냐. 소가 물에 들어가서 물소야. 물을 좋아하는 소. 물소. 네? 보이시나요 여기. 네, 물소. 저 흙탕물 가서 저거 하더라고. 저기도 이제 또 슬슬 하나씩 나오네요. 저희 주인분들도 이제 앉아계시고. 이 안에 보면 소들 겁나 많죠. 네, 저 주인분들이 있어요. 훔쳐도 못 가. 절대 안 나. 저 안에서들 새끼들붙터서장득 있네요. 자 구독 좋아요 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